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FW의 그 진짜 같은 모피 코트가 유행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는요, 진짜 같은 가짜 모피의 그 다양한 디자인의 코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 팬데믹으로 인해 이 환경과 자연을 중요시하는 흐름으로 이 에르메스와 이 구찌 등 해외 유명 브랜드들은요, 이 버섯을 이용한 가죽 느낌이 나는 그러한 백들도 선보였고요. 또한 목재 펄프로 신발을 만드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또한 에르메스는 헌옷을 수선하여 고쳐서 재사용하는 리프테어에 주목하고 있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영국의 한 유명 백화점은요. 옷을 수선할 수 있는 리프테어 그 코너가 맨 중앙에 크게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이러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고가의 자동차도 100주년 기념으로 포도껍질을 이용한 가죽 시트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윤리적이고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 트렌드로요, 내년에 더 많은 비즈니스에도 보여지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이 패션계에서는요, 이 곱슬거리는 양털의 느낌의 무스탕과 풍성한 모피코트를 선보인 펜디라든지 프라다, 알베르트 페네티의 그 럭셔리한 브랜드에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퍼 제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원피스와의 코디입니다 예전에는요 인조모피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지만요 지금은 인조모피의 질은 진짜에 가깝게 향상되었고요 인조모피는 동물털의 대용품이 아닌 패브릭의 한 종류이며 패셔너블한 스타일을 연출하는 데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원피스와의 코디입니다. 아이보리와 베이지와 브라운과의 믹스매치 코디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커트와의 코디입니다. 이 스커트는 요 바로 이 주름 스커트에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런 믹스매치 코디도 한번 보시면요. 스커트와의 코디입니다. 첫번째는 인조모피 컬러의 언밸런스 스커트와의 코디 두번째는 플리츠 스커트와의 코디고요 다섯번째는 짧은 기장의 클럽 모피 자켓을 이용한 코디 방법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팬츠와의 코디입니다 네개의 사진은요 진짜 모피는 아니지만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팬츠와의 코디인데요 이 모든 옷은요 블랙이나 화이트로 먼저 코디해 볼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런 방법은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코디했을 때그 유익한 점은요 첫 번째 상하체가 길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단정해 보입니다. 이세 개의 사진은요 상하를 블랙으로 코디했을 때고요 네 번째 사진은 화이트로 코디했을 때의 코디 방법입니다. 화이트로 코디했을 때의 사진들입니다. 신장도 길어 보이고요. 심플해 보여서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이두 번째 사진처럼 벨트로 착용해서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전체적으로 한 가지 색상으로 통일되어 코디한 방식입니다. 이 또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며 통일감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요 짧은 기장의 클럽 모피자켓과 부츠컷 팬츠와의 코디인데요 키가 작은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코디 방식입니다 왜냐고요 짧은 기장의 클럽 모피자켓을 입으면 시각적으로 하체가 길어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부츠컷 팬츠는 요 마른 분들한테도 잘 어울리는데 몸에 볼륨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진도 요 약간 짧은 기장의 모피자켓인데요. 전체적으로 베이지로 통일되어 우아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한 세 번째, 네 번째 코디 방식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팬츠와의 코디입니다. 네 개의 사진은 요 다른 컬러끼리 믹스 매치한 개성 넘치는 코디 방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벨트와의 코디인데요. 이 계속되는 트렌드 중에 하나이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피도 벨트를 사용하여 코디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요. 벨트와의 코디입니다. 역시 이번 트렌드에 맞춰서 벨트와도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 사진처럼 옷코디에 변화를 주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과의 코디입니다. 청과의 코디입니다. 다섯 개의 사진은 청과의 코디입니다. 보드라운 합성 섬유나 곱슬곱슬하게 가공 처리한 다양한 방법의 진과의 코디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올 겨울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